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동두천에 있는 파인힐 빌리지 캠핑장에 왔습니다 이곳 캠핑장은 뭐 워낙에 다른 분들도 영상을 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자리는 상세하게 설명보다는 이쪽 구 사이트가 있고 신규 사이트가 있는데 신규 사이트 쪽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 사이트는 대충 한번 어떻게 되어있나 훑어보고 신규 사이트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핑장 규모가 엄청 커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진짜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쪽이 들어오는 입구고요 만약에 신규 사이트를 어 예약을 하셨다 그러면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 차가 보이시죠? 차한대서 있는 거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굿사이트를 신청을 하셨다면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번호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약이 완료되면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은 화장실 건물이 있고요. 화장실을 한번 봐드릴게요. 화장기 3개, 자병기 2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샤워장이고요. 샤워장 샤워기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은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화장실 건물 옆쪽으로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 총 4개가 있고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 옆에 어조그만 축구장과 농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뛰어놀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거리가 좀 멀어요. 화장실 건물하고 실제 텐트를 친 위치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굿사이트를 예약을 하셨다면 일로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올라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오시면 좌측으로 사이트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측으로는 사이트가 몇개안 되는 것 같고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모두 좌측 쪽으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사이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이트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계시는데 빈 곳에 가서 경치가 어떤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사이트 쪽에 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모두 파쇄석으로 되어있고 여기 보시는 것와 같이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 간격을 줬고요 그리고 배전반은 두 사이트가 하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구그 사이트는 대략 이 정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이트 앞에 차는 못 세울 것 같습니다 차는 이동 주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이트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사이트하고 신규 사이트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트 중간중간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들을 모두 만족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맨 끝에 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멀어요 그 정도는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입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입구 쪽으로 올라오셔서 저기 차서 있는데 그래서 옆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내려가는데 경치는 끝내줍니다. 꽃도 잘 폈고 아, 공기도 맑고 오늘 비가 올것 같아서 날씨는 안 좋은데 그거 하나 빼고는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곳은 전화 예약입니다. 전화 예약만 받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도 아까 받으셨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괜찮은 자리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오시면 좌회전해서 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관리사무소나 이런게 있는게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서 체크인 하는게 아니라 어 주차장에 올라가시면 차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은 예약을 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리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커피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돌아, 돌아다녀 봤는데 카페테리아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가 땡기시는 분은 커피 한잔 하셔도 될것 같아요 분위기 때문에 여기 찾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우선 여기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 주차장에서 저 위로 보이는 게 신규 텐트 사이트들입니다. 이거 주차장에서 보는 풍경도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도로 풍경이긴 한데 아, 도로가 한눈에 딱 보이니까 되게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면 은 사이트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 입구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경사가 좀 있으니까 기아는 저속으로 하고 올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트는 데크 사이트하고 화세석하고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올라가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좌측에 텐트를 치고 우측에 주차를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데크 사이트 한번 올라가서 경찰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차를 해 놓은 옆에 이렇게 계단들이 있는데 그걸로 올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데크 사이트가 나옵니다. 데크 사이트 굉장히 넓게 조성되어 있고요. 단점은 아까 거기다 차를 대시고 짐을 갖고 올라오셔야 돼요. 데크 사이트에서 보는 풍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 사이트에서는 경치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난간에 이게 벼 있는게 아니라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기도 하고 앞에 경치도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화재석 사이트 이 난간도 마찬가지로 유리입니다 우선 이곳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이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신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 크기가 굉장히 크고 어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것 같이 파쇄석 사이트 있는 곳은 난민촌이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다시 파쇄석 사이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어 사이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은 사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쓰레기봉투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바퀴 돌아 봤는데 어 장점 경치 좋다 사이트 크다 그리고 여기 화대사 사이트 보면은 맨 끝에 사이트는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작게 되어 있어요 돔텐트 하나 올라갈 정도 한 3인용 돔텐트 정도 올라갈 것 같고 그 위쪽으로 큰 사이트가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 형식으로 한 군데 더 올라가서 제가 지금 펴는데 이것도 단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 사이트로 그리고 그 위에 또 계단 형식으로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전 사이트가 쭉 이어지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텐트끼리 따닥따닥 따닥 붙을 수밖에 없어요 딱 들어오셔 가지고 맨 끝에 쪽에는 이렇게 단독 사이트 3개가 있다는 걸좀 알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점을 내게 드릴게요 제일 큰 단점인데 화장실이 겁나 멀어요 그리고 이쪽 아직 화장실을 안 지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한 50m 정도 가야 됩니다 50m 정도 가면은 화장실이 있긴 한데 한칸 밖에 없습니다 남자 화장실 들어가 는데 1인용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서 조금만 한 50m 정도 더 가면은 아까 처음 영상에서 나왔던 그 화장실 샤워대 개수대가 나옵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까지 또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올 때는 한 100m 걸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한 6월쯤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분배가 좀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그럼 여기까지 동두천에 있는 파인힐 캠핑장 사이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